자, 제 93조. 여기서부터 이제 벌칙입니다. 93조, 4조, 5조, 6조, 7조, 98조, 98조까지 다 벌칙입니다. 자, 벌칙이 어떻게 보면 이 벌칙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된다. 그래서 뭐이 부분은 좀 정리해서 외울 수밖에 뿐이다. 자, 벌칙 중에서도 제93조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 또는 뭐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청가물을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조리 한 자는, 자,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저 형량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몇년 이상 그러면 굉장히 중한 벌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1. 소해면상 뇌증, 다시 말해서 광우병이라고 이름 부르는 광우병입니다. 2. 탄저병 3. 가금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라고 이름 부르는 거 있죠? 그겁니다. 그 다음, 다음 제2항 다음 각호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조리한 자, 자 1년 이상의 증역입니다. 1년 이상 증역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 자, 1년 이상, 1년 이상 징역입니다. 1년 이상 징역. 다음, 사망, 제 사망. 제 1항 및제 2항의 경우 제조 가공 수입 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했을 때 자, 이걸 1항 2항 법을 어겨 가지고 판매했습니다. 판매했을 때 판매 금액의 두배 이상 다섯 배 이하, 두배 이상 다섯 배 이하. 벌금을 병과한다. 병과한다는 얘기는 위에 징역 3년 이상, 1년 이상, 플러스 벌금, 판매액게 2배 이상, 5배 이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같이 병과한다. 굉장히 엄한 벌이죠. 그 다음,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다시 제1항, 2항 죄를 범했다. 그리고 또 범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형의 두 배까지 가중한다.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아니고 두번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중과한다 두 배까지 형의 두 배까지 형의 두 배까지 가중 처벌한다 굉장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다음 94조 벌칙 93조는 너무 끔찍하다. 그죠? 자, 94조 제1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 10년 이하 연수는 10년 하니까 굉장히 많지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조에서 6조까지 이게 4조에서 6조가 뭐냐? 위의 식품 판매 금지, 이 조항입니다. 자, 위의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 이 조항이에요. 자, 이때 나는 판매는 안 했는데요. 그게 통하는 게 아니다. 자, 누구든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했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판매 아니고요 진열만 했, 했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법 위반입니다 자 제4조에서 6조까지 88조 준용도 포함하고 제93조 1항 3항 자 93조 1항 사망이 뭐냐? 방금 우리가 봤는. 자. 1항 광우병. 3항 인플루엔자. 자. 93조 제1항 및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 1항 그다음 3항 불칙. 방금 받는 자, 일항과 사망에 해당한 경우는 제외해라. 88조 준용하는 경우는 집단급식소에서, 자, 이렇게, 집단급식소에 운영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다음 위생적으로 시설 유지 관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식중독 발생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뭐 등등 이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다 포함해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는 병과할 수 있다. 자, 이 조항입니다. 그 다음, 8조. 8조가 유독 기구 판매 사용 금지. 유독 기구 사용 판매 금지. 그 다음, 제37조 1항. 영업 허가. 영업 허가. ...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어겼을 때자 이때 그 다음 자 여기에 해당되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그 다음 제2항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다시 제1항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사람은 가중처벌하겠다 그 말이겠죠. 자 그때는 1년 이상, 1년 이상, 최저 1년입니다.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중하죠 그다음 제3항,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첨가물을 판매했을 때그 판매 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 해당 벌금을 변과한다. 이것도 곱하기 2였죠 아까 2배에서 5배 이하에서 곱하기 2 4배 이상 10배 이하 자 이렇게 가중 버, 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95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자 10년 이하 1억에서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 자 여기 보시면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들을 병과 둘두개다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제 7조 4항. 식품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규격 위반. 그다음 구조 사항. 기구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규격 위반. 88조 준용은 88조 집단 급식소. 그러니 집단 급식소도 다 지금 여기에 이 95조 벌칙에 들어갑니다. 자, 이때 그다음 37조 5항, 영업 허가, 영업 허가 받아야 되는데 영업 허가, 자 36조 1항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 영업 소별자 식약처장 또는 특특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 다음 등록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 폐업하거나 대통령용으로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면상을 변경할 때는 식약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영업허가를 허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에는 허가도 있고 등록도 있고 신고도 있는데 이 등록 이 부분에 지금 위반했을 때 그 다음, 43조, 45조 이랑, 72조 이랑, 폐기 처분해야 되는, 저, 이 사항 위반. 88조는 항상 나오는 게 같이 나옵니다. 이 집단급식소. 다음, 75조 이랑, 허가 취소. 자, 허가 취소 당했는데 이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이렇게 했을 때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서 영업을 계속한 자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자 자,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매체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제96조 벌칙 제51조 또는 52조를 위반한 자, 자 조리사에 대한 위반 사항, 그 다음, 52조 영양사에 대한, 자, 내용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자, 51조 2조. 영양사를 둬야 되는데 안 뒀다든지, 그죠? 자, 조리사를 둬야 되는데 안, 안 두었다든지.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97조 벌칙.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 이건 이제 내용이 좀많아지겠죠 그죠? 자, 많아집니다. 그 다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98조 벌치 각각을 여러분 교재에 이걸 정리를 한번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아, 보시면 자 3년 이하 제12조 제2항 17조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 17조 위해식품 긴급대응 위반 31조 1항 자가품질검사 의무 분리행 3항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면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하는데 자, 이 신고해야 될 사항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 39조 3항 영업성계 자, 영업성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48조 2항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 49조 1항.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다. 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뭐 출입, 검사, 수거를 해야 되는데 자 1항이 위반했다 1항, 그러니까 시정군수구청장이 식품위에 방지, 위생관리,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했는데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 이런 내용들 그 다음 36조에 시설을 갖추어라 그랬는데 이 시설 기준을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았다 그 다음 37.2항 마찬가지 영업허가 조건 제2항 영업허가 식약처장 또는 특특시군구청장이 영업허가를 할때 어떤 필요한 조건을 할수 있는데 그 조건을 지키지 갖추지 못했다 안했다 44조 1항 어, 방금 봤고 어, 다만 여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벌칙에서 제외 사항이 지금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 법제 97조 6호의 종일 총일례용어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다음 각호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경미한 사항 뭐 영제 21조 1호의 식품 제조 가공 업자가 식품 광고 시 유통 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 그러니까 유통 기한을 설정하도록 포함을 시키라 그러는데 이걸 포함시키지 못해, 못한 경우 그 다음 식품 제조 가공업자 및 식품 소분 판매업자가 해당 식품 거래 기록을 보관관리해야 보관 해라 보관관리해야 되는데 그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식품 적객업자가 영업신고증 혹은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못했다 그 다음 유흥 주점영업자가 종업원 명부를 비이 관리하지 않았다. 자,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해라. 그런 경우까지, 이거 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건 너무 과하다. 그 말이 지금 방금 얘기했는 시행규칙 제98조, 벌칙에서 제외하는 사항. 자, 이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75조 1항.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해서 계속 영업한 사람. 그 다음, 제76조 1항. 제조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79조 1항.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제거했는 경우. 86조 2항. 사망에 따른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깊이 한 경우. 자, 얼마?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 98조. 98조. 자, 이게 이제 가장 낫습니다. 그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자, 44조 제3항에 따라 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3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영을 도두는 접객행위 자 이때 이거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유흥종사자를 둘수 있는 곳에서는 둘수 없는 곳에 이와 같이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도두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이 경우가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보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음 46조 1항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 이걸 거짓으로 보고했다.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 나서 거짓으로 보고했다. 그다음 이물을 발견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했는 사람, 실제로 이물이 아닌데 자기가 이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했는 이 사람 처벌해 줘야 되지, 그죠? 그 사람 마찬가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쉽지 않죠? 굉장히 음한벌입니다. 그 다음, 45조 1항, 후단을 45조 1항, 뭐, 판매 목적으로 쭉 해서, 자, 이, 이 경우,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 하는,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자, 45조 45, 1항. 45조 1항. 안열리 위의 식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회수를 갖다가 위반해서, 회수 위반, 회수를 하라고 하는 걸 위반해서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보고했다. 자, 이런 경우. 지금 1년 이하 식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 백조에 보면은, 이제, 양벌 규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뭐,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있고, 그 법인 또는 개인 업무에 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처벌을 할 때에, 어때요? 누구에게 처벌을 하냐? 둘다 양벌 규정. 처벌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에, 그, 제33조 사망 또는 94조에서 97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면은 그 행위자를,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을 과하고, 93조 1항의 위반 행위를 하, 하면은 93조 1항, 굉장히 벌칙 무거웠던 광호병 탄자병 가금인프렌자이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서 음식을 판매 뭐 이렇게 했다 자, 이때 자, 벌금형을 가하고 1항에 위반할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93조 2항에 자, 이와 같이, 마왕, 부자, 천호, 초호,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때 위반을 하면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자, 이게 단서 조항입니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아니하였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에, 일을 했는데도 법을 위반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때는 법인 개인은 이 처벌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행위를 한 자에게만 처벌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01조의 과태료입니다. 자, 과태료는 앞쪽에는 우리가 벌금이고, 벌금은 형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다시 말해서 사법, 법에 의한 범칙금이요. 근데 이 과태료는 행정부서에 있는 행정처분에 나온 하나의 에, 징벌입니다. 자, 그랬을 때 과태료는 이제 이것보다는 위쪽에 벌금보다는 조금 이제 약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징역형, 이는아니죠 그죠? 과태료에는 이건 행정적이기 때문에 징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징역은 위쪽에 법을 위반했을 때. 자, 86조 1항이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호 이 사항을 1항 위반했다. 자, 식중독 조사보호 조사 위반 1항 위반. 그 다음, 제 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 그다음 이항 위반 했을 때 이항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가 자 이와 같이 만약에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이제 못했다 보존식 가춰라 그런데 이것도 위반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 경미한 사항은 어떤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느냐. 아, 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그 경미한 사항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자, 영재28 식품 적객업자가 별표 17호 별표 17억 식품 적객 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 면허증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이거는 이런 경우는 좀 예외로 어, 처벌하지 마라. 경미한 사항에 해당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유형 주점 영업자가 어, 별표. 17호 제7호 파목에 따른 정호법 명부 비치 기록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자이 경우에도 이제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다음. 음. 제19조 4의 2항 검사 명령. 자, 검사 명령을 받았는데 식약처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식품 등을 채취, 제조, 가공, 사용처리,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해서 식품의약품 분석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험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걸 위완했을때 그러니까 위반하여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그다음 삭제 삭제 이렇게 나오는 이 삭제는 다른 법으로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삭제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았는 경우, 그다음 48조 제 9항, 48조 9항, 9항 식품 안전관리 인증 식품 인증 기준 적용 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여, 정합, 영업자가 식품 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래 돼 있는데, 자,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은,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그 다음, 제88조 준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단급식소도 마찬가지. 그다음 40조 1항 41조 자 이제 식품 위생 관리 책임자 업무를 방해했다. 식품 위생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자, 41조 공유 주방 이쪽에서 식품 위생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 위생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 그 다음, 41조 제7항. 자, 위생관리 책임자 2항에다가 직무수행 내역을 총리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록 보관해야 한다. 위생관리 책임자가 그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않았다. 책임보험 가입해라 그런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1천만 원 이야 참 많죠 그 다음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를 목적 이외에 사용했는 사람 그 다음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했다자 집단급식소 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이런 경우에, 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뭐를? 영업신고 허가증 조리사 면허증 보관 의무, 기록 관리 의무. 자, 이 경우, 자, 이걸 경미사,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다음 제4호 다음 어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 한다 자, 100만 원입니다. 41조 1항 및제 5항 위반자 41장 41 식품 위생 교육 자, 위생 교육을 받아라 했는데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오항 식품위생교육 마찬가지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 할때 영업자 마찬가지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때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했다 42조 2항 위반 보고 허위 보고입니다 실적 보고를 허위로 했다 44조 1항 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자 44조 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자 경미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아, 방금 우리가 앞쪽에서 바, 봤네 영업 신고 허가증 뭐 조리사 면허증 보관해야 되는 걸 보관하지 않았다 뭐 종업원 명부 기록 보관해야 되는 걸 보관하지 않았다 자, 이 경우가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와 같은 어떤 경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이다 그 다음 56조 1항,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 조리사, 영양사 다 교육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았다. 얼마? 100만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 제1항에서 사항까지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 시,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에게 부과징수한다. 자, 과태료, 이 과태료는 누가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 시, 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 자 부과징수 됐고 그 다음 과태료에 관한 규정특례, 적용특례 자 101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자 82조 과징금 자, 부과했습니다 자이영업정지처분의 가름해서 부과하는 과징금 이 있습니다. 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하지수 없다. 다만 82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나 제조정지 처분을 했다면 이때는 84조 4항에 따라 8 4 82조 사항에 따라 이와 같이 에자 식약처장은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75조 1항 또는 76조 1항에 따른 영업정지 제조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의예 또는 지방 뭐 등등 이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부과금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영업정지 제조정비지 처분을 내렸다.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저 그럼 백이죠. 이제 끝이네. 자, 식품 위생법 답 봤습니다.